오늘은 퇴근길에 갑자기 마마님께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무 해드리면 좋아할까 생각하다 마마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꽃을 서프라이즈로 선물하기로 했다 예쁜 꽃이 너무 많아 고민이 너무 됐지만 수국이 예뻐 보여 수국을 초이스했다 마마님이 좋아할 표정을 생각하니 내가 다 기분이 좋아다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꽃을 들고 가니 손이 너무나 시려웠다 하지만 마마님의 웃는 표정을 상상하며 참꽃도 참았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드디어 얼굴을 내비치셨다 뭐야? 선물이에요 우왕 꽃만 속 가져가고 문을 닫으셨다. 우리는 문을 경계로 서로 웃었다. 계속 얼굴을 가리는 마마님. 왜 얼굴을 가리세요 못생겼어요. 어? 이뻐요. 이쁘다는 거짓말을 해버리는 찬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으셨는지 가벼운 농담을 하는 마마님. 마마님한테 칭찬사 받고 싶어서 꽃을 사왔습니다 갑자기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마마다 기분이 그친가요? 좋으신 듯하다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친한 포옹을 해주시고 신다 <웃음> 어떤가요? 좋아요 반응이 별론데요? 더 격한 반응을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격한 반응을 해주시는 마마님 좋아요. 마마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얘 근데 꽃이 뭔지 알아? 응 이거 수국이야 어. 수국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많이 줘야 돼요 아잘 수국 좋아해? 응. 어나 알고 있었지 몰랐잖아 <웃음> 눈치가 빠르신 마마님 재밌는 분인데 개구를 잘하시네. 아 자기 수목 좋아해. 마마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나도 너무 좋았다. 끝.